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큰타로 입니다 네, 올해는 이민년이고요 우리 현재 지금 있는게 정미월입니다 정미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다음주는 절기가 바뀌어요 음, 그래서 어, 이번에 거의 찍은 그 주제는 어, 이별을 직전에 앞둔 아, 다툼이 많은 커플들을 위주로 해서 했어요 음. 뭐,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이, 헤어지는 이유가 제각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오늘의 주제는 이걸 붙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하죠. 음, 여자들이 좀 정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음, 뭐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에 약하신 분들이 많고, 뭔가 나를 꽉 안아줄, 단단하게 붙잡아줄 그런 남자를 필요로 하죠. 근데 그런 남자가 음, 다른 사람들은 잘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하고 올해 다툼이 많았던 분들 유난히 어, 7월달이죠. 7월달에 다툼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음, 뭐 굳이 뭐. 뭐, 개찾고, 소찾고, 싸우지 않았더라도, 응? 그런 거죠. 그 뭐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야, 이 삐리리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싸우면 속이라도 시어할 텐데, 그렇게,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응?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개도 못 찾고, 소도 못 찾고, 그냥, 그냥 속으로 탁짊어지고서 이게 마음에 화병이 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냥 싸우고서, 에, 막, 재싸우고서 그냥 수, 소주 한잔 탁 마시고, 끝내면은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렇게 안 됐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치니까, 이걸, 끝내야 돼 말아야 돼. 음,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남자는 배, 여자랑 항고 자,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제가 너무 소론이 길었죠? 깔끔하게 그냥 바로 느낌이 오는 카드를 갖다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선택 끝나셨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1번서부터 리딩을 들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음. 네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갈게요 음. 카드를 큰걸 쓰면 이쁘긴 한데 너무 화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밑둥리가 싹둑 잘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큰거 하고 작은거 제가 이 카드를 좋아해요 클리어해서 아이고 너무 제가 말을 안했죠 왜냐면 카드를 갖다가 흐름을 읽느라고 너무 대조적인 카드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얼핏 보면 그래요. 음, 얼핏 보는 거예요. 보조 카드 아직 안 뽑았어요. 음. 어,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관계를 지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가 눈앞에 봐오 있는데 많이 이제 지쳐 있는 상태인데 어, 어쩌면 그런 거 있으세요. 헤어져 헤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거나. 아니면 지금 이 관계가 너무 너무 힘들거나, 음. 그래서 이 이게 아무래도 상대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든 길을 왔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음. 보이죠? 어. 보이가 이렇게 막대기에 꽃이 이렇게 폈어요. 음. 요 막대에 이꽃 요 갖고 뭐할까? 음. 그니까 너무 철딱선이 없는. 상대방의 모습.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지? 음, 밸런스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카드상에선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보조 카드를 뽑아야겠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왜 지끈지끈 아픈지. 음, 아주 머리통이 깨질 것 같네요. 지끈지끈. 자, 보조 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저 봅시다. <웃음> 제 카드를 보시는 분들이요. 음, 연령대가 좀 계시더라고요. 어, 젊은 사람들은 내용이 좀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상을 상 경험에 비춰서 카드를 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령대가 계세요. 음,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보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음. 아이고 음 첫방부터 스트레스 풀음 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가 맞냐 궁금하시죠 음. 몇 장만 더 뽑고 몇 장만 더 뽑고 여서, 여, 여러분들이 우리 파랑새 분들이 아이고 이런 음. 파랑새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노력형? 굉장히 노력형이었어요. 예, 예 속담에 그런 말이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네. 공든탑도 요즘엔 잘도 무너집디다. 음. 이제 답이 좀 나왔는데 제가 왜이 말을 뜸들이냐 음, 뜸들이냐 하면 그당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데 마음이 조금 아프시더라도 그냥 나온 대로 해드릴게요 아 저도 이런 입장에 많이 있어봐서 알죠 이게 어떤 심정인지 자. 궁금하시면 500원 대신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어요. 철딱선이 없는 음, 인간이라 해도 될까요? <웃음> 인간이지 뭐철딱선이 없는데 여자의 마음을 1도 몰라 지 맘대로만 하고 내 것만 소중하고 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그럼 놀부심뽕? 음. 그렇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관계에 있어서 일이 일이면 일, 감정이면 감정의 부분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게 아닌가 그런데도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인간이 죄송해요. 이 사람이 이 인간이란 말이 자꾸 나오네요. 거짓말을 그렇게 메롱메롱하지? 음. 얕은 금방 뽀록 나는? 음. 눈에 다 보여, 얘가 나한테 거짓말 한다는 거. 음. 눈에 다 보여. 아, 나이가 50이어도 얘지. 그, 남자들은요, 딱두 부류가 있대요. 음. 애 아니면 개? 음. 그니까, 애 아니면 개니까 얘지. 음. 그랬는데, 어,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놈이라 그러면 참, 이 인간이, 한눈을 팔았네 나 아닌 다른사람이 마음을 마음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카드상에 보여지는 것은요 그냥 호기심 얕은 마음 음, 무게감 없는 가벼운 그러니까 더 나쁘지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파랑새야 니가 나한테 건 애써준건 너무 고맙고 내가 평생 너를 잊지 못하겠어 하지만 내가 저거 진짜 내 짝을 찾은 것 같아 너도 알잖아 나랑 있으면서 불안불안했던 거 그거는 너와 내가 뭔가가 안 맞는 걸 알면서도 힘들게 끌어왔던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면 속상해도 보내주기라도 하지 이거는 뭐 뻔뻔하기가 그지가 없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직한 데가 있어요 음. 이렇게 마음이 막 그렇게 갈대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두 카드에서 알다시피 힘들게 유지해왔다는 것을 볼때 힘들게 유지는 우직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음, 여자라 할지라도 막 이렇게 막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죠. 한, 그냥 이 사람이 이래도 이해해주고 음, 이해해,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갔던 거죠. 이게 이거는, 이, 이 식스 펜타클은요, 자비예요. 골고루 나눠주는. 그니까, 러 이거는 지금 이게 돈을 나눠, 그니까, 액면 그대로 1차원적인 거로 봤을 적에는 돈을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 이 사람한테 하, 이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받아주고, 공정하게 좀 이렇게, 그, 무난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자비를 베풀었지 않았을까. 마음의 자비, 음, 그 다음에 이해의 자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음. 물질적으로도 이분 같았으면 좀, 음, 어느 정도 베풀어주지 않았을까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죠.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또 고집은 또 우라지게 세고 자기 것밖에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이 순수함에 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열정적인 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요. 어 굉장히 뭐랄까 사람은 사귀기 전에는 다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어우 너무 어, 왕의 부유의어 얼마나 여유 있어 보여요. 자기 동전 막쭉 바라보고 있고 어, 어, 외관상으로는 좋지. 어,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어, 그리고 또 남자답게 또 그런 이렇게 진중한 면에 도 있지만 어, 나갈 내 질할 때는 내 질을 수도 아는 아 그러한 성격에 반해 줄수도 있죠 근데 뭐야 까보니까 예잖아 음. 껍데기만 그릴사 했을 수도 있다 음. 그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서 으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주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음. 진짜 뭐 애가고 철딱선이 없고 여자만보면 껄떡대고 그런데 왜 붙어있겠습니까? 음. 그러는 거를 갖다가 다 그러니까 감추, 어느 정도 감추니까 감추니까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24시간 지켜요? 뭐 CCTV야? 불가능하죠. 24시간 사람을 지키는 건. 내가 나,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이 있잖아요. 일하는 시간 그다음에 또뭐 직장인이라면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뭐 직장인이라면 아니면 은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이 연인을 만나는 시간보다 길 수가 있는 거야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24시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 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해도 응? 안에서는 진짜 애같이 굴 수도 있는 거야 저 인간 언제 철대로 하고 음. 모르는 거지 그 어쩔 때 있어요. 두 사람 헤어졌을 적에 솔직히 남자가 진짜 잘못했어. 진짜 돌로 한막 150대, 200대마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을 때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 네가 그러니까 이렇지라고 오히려 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뭐죠 돌팔매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은 자기 피해를 갖다가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지. 그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갖다 두고 평가하는 기질이 있어요. 왜냐면 모르잖아.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속이 많이 상했을게. 거라, 거, 어, 아, 죄송. 속이 많이 상했으려니. 음.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한 면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점이 너무너무 부족해. 근데 나의 부족한 점을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이끌렸을수 있어요. 음, 깨발랄하잖아. 젠틀할 땐 젠틀하고 또 지껏 챙길 때 아주 그냥 밉상이고 그냥 한대 접어가지고 싶지만 또 깨발랄할 땐 깨발랄해요. 그런 모습이 매력이지 않았을까. 음, 나이에 상관없이. 아유 저기 막 할아버지들도 깨발랄한 아저씨 할아버지 많아요. 꼭 20대, 10대라고 깨발랄한 거 아니에요. 음, 맞아요. 우리 파랑새 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음. 그리고 이게 감정을 여기저기 흘리고 돌아다녀 어우 짜증나 어떻게 욕을 해야 시원하지? 음. 여러분 뭐 시원한 욕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음.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돼 왜냐면, 여, 옛날 초창기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 어, 그래. 오냐, 오냐, 오냐. 자기야, 이거 오냐, 오냐, 오냐.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 그래야지, 우리 파란색 원하면. 만사 오케이야. 근데, 잡은 고기에 누가 밥을 주나? 밥을 안 주지. 밥을 안 주니까, 비늘 다 빠지고, 그냥, 비루해져가지고, 그냥, 그, 때깔났던 비누을 그냥, 꽤 재재해줘도 밥안 줘요. 너왜비늘을 이렇게 꽤 재재해? 너 때, 그, 그, 저, 때깔 좋던 그거 얼로 갔어? 라고, 핀잔만 주지. 지가 밥안 줬다는 걸 생각 못 하거든. 소통도 안 돼. 어, 실망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실망을 너무 많이 했네요. 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정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음, 결정을 못 내려요. 집착이 있어. 어느 정도. 제가 진짜 우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적당히 우직해야지. 누가 보면 음, 미련하다 그럴 수도 있죠. 음. 이, 이, 이 완전히 이, 이 사람의 어, 애하고 개두개다 하고 있는데 모르지 그거. 뭐. 저는 몰랐어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겠지. 그거 알았으면, 그거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입대껏 이걸 봐주고 있었겠나. 숨기는 데야 장사가 없죠. 이, 올해가, 이제 올해가, 아니,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올해, 올해가 아니라, 이, 이 달이, 7월달이 정미월이라 그랬어요. 정미월. 정미월은 영마성이 있어요. 음. 근데, 어떤 영마냐? 그러면은, 입의 영마, 눈의 영마, 어, 말의 영마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거, 즐거운 거, 그러니까, 약간, 음, 유희? 유희적인 거에 대한 영마예요. 영마에도 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상 돈을 벌기 위한 영마가 있는가 하면, 음, 아니면, 그, 외교관들도 그다역마성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음. 근데 이 미월은, 어, 정미월은, 어, 자기 유희에 대한 역마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어, 돌아다니는 거죠. 음. 먹으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어. 그리고, 괜히 그냥, 뭐지? 여자 옆에 앉으면 취한 척하고 스킨십 한번 하고, 어, 취, 아, 그래서, 어, 오빠. 오빠는, 오빠는, 응? 저기, 막, 언니도 있으면서, 왜내 다리 더듬어? 그러면, 어, 내가? 그러면, 어,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나봐. 난 우리 파랑새인 줄 알았지. 뭐, 이런 식? 이런. 어디서 약을 팔아? 음. 그런 식으로, 그니까, 뭔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을 거다. 음. 그리고 이제 막술 술 취해가지고 괜히 한번 호콕 찔러보기도 하고 이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래서 음. 근데 알고 보니 얘가 이게 상습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상습적이었던 거예요.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기적인 놈. 음. 철딱선이 없고 처음엔 그렇게 잘나, 잘난 줄 알았는데 음. 자 그러면 어떡할까 음, 여러, 답, 저, 저는 카드를 뽑아서 답이 나왔어요 음, 답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이 남자가 어, 누, 어느 누가 이걸 참아주겠어 이 성격을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찔러보는 거지 음, 찔러보고 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놓치면 안돼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기를 갖다 잘 봐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거든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음, 힘들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베풀지 않는 사랑인데 그게 마음이든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물질이든 음, 사람은요. 그 한비자에 보면은요.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건데, 아침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아침,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뭐 7일장, 5일장, 3일장 이렇게 장이 쓰잖아요. 음, 장이 쓰는데, 음, 아침에는 사람이 바가 바가 한데, 저녁에는 사람이 진짜 없어. 그러면 사람이 이 아침장을 사랑하고, 저녁장을 미워해서 저녁에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음, 그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다 이미 사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녁장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침장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아침장 같은 존재예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 여러 떨어져 나가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에다가 끈떨어지면 음. 누가 봐주겠어. 이 사람은 길게 연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이니까 봐준 거지. 음, 맞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미 그걸 갖다가 감지를 했어. 아, 이거 분위기 심상한데? 내가 여기서 기어야 되는 방법인가? 무릎 꿇어 말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괜히 무릎 꿇지도 않을 거면서 감 보는 거? 음, 그게 더 나빠. 차라리 그냥 응? 음. 200m 전방에서 무릎으로 겨와도천차을 파네. 음, 그게 더 나빠. 무릎은 꿇기는 싫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음, 어,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고, 음, 많이 지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음,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그냥, 그거 있죠? 그냥 저녁에 밤에 누우면 이렇게 팔, 이마에다 딱 대고 생각하는 거. 꼭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쏟던 그러한 감정이나 인내나 배려나 이해를 갖다가 잠시 스탑을 하고, 이 상황을 갖다가 그냥, 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면서 이 생,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음, 실망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하, 실망을 하고 마음의 미움은 있지만 정이 똑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음, 그렇지만 마음을 두고 돌아선다라고 나왔어요. 왜냐면 다음 달좀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 절기가 바뀌어요. 음, 절기가 무신월로 바뀌는데 무신월은 영마예요. 진짜로 영마. 음, 어떤 역마이냐 하면 은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투자금을 걷어들이는 시기고 음, 연인과에 있어서는 이거 갖다가 완전히 재편성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진짜 완전 물갈이가 되는 시점 음, 그런 게 돼요. 물갈이가 되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음,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바로 음, 이번 달, 8, 양력으로 8월이죠. 다음 주가 지금 달력이 눈앞에 없어서 정확히 잘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무신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충 충이 되면서 깨질 건 깨지고 남을 건 남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시기가 다음 달이라는 거죠. 자, 근데 카드에서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접는 걸로 나오네요. 음, 만약에 그 아직까지 답을 정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 며칠 한번좀더 심사숙고해서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후회는 적어도 이 사람을 보내놓고 후회는 하지 말아야죠 음, 그렇죠? 후회가 남는다면 어,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맞겠지만 그래요 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인데 뭐하러 기다려 그냥 잘라 버려 그렇지만 내 마음에 후회가 없어야 깨끗하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해야 없어진다 남아있으면 없어지지 않고 그 찝찝함이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어요 내가 한번더 기회를 줄걸 그랬나 한번더 기회 줄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고 내가 싫어지고 그런 마음을 다 없애려면 음이 마음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다 하신 분도 있을 때고, 약간의 여지가 남은 분들도 있을 때고, 왜냐면, 이, 이 1번을 택하신 분이 다, 뭐, 마음이 다 했다고 보진 않잖아요. 음. 아니면 이미 헤어졌는데, 어, 다시, 다시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 고민카드가 나왔으니까, 음. 다시 재회를 해야, 다시 그냥 화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얘를 버려야 되나,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 많은 고민에, 휩싸였다. 음. 좋았던 일도 있었고 실망됐던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예. 그 결과가 새드 엔딩이든 해피 엔딩이든 어, 결론적으로 내가 새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해피가 될수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 내가 예, 이 사람이 개가 천사. 그 힘든 길을 택했는데 이 사람이 개가 천선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개가 천선은 힘들지 않을까요? 음. 어, 수박한데 사과의 삶을 살라 그러면 그 삶이 사라지나 사람은 생긴대로 사는 건데 음. 남자가 천들 되면 죽을 때가 다된 거래요 딱 봤을 적에 아직은 철이 들기는 약간 힘든 듯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라 생각하고 음 마음은 아프겠지만 조, 조, 어, 현명한 음, 선택을 하실 거라 믿고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끝 마음에 드셨다면 도 아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자 우리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파랑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왜, 아직도 싸우고 계세요? 음, 고민 중이네. 이, 이 고민하는 게 확실하게 보이네. 음. 뭐야, 누가 떠나는 거야? 여러분인가, 상대방 분인가. 또 고민하네. 음. 이거는 보조카드를 먼저 뽑아야 될수 있어요. 음. 제가 보통 리딩을 아침에 하거든요. 아침밥을잘안 먹어요. 왜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은 리딩하다 꼬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어, 저번에 세 번이나 나서 정말 창피했는데 그냥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음. 커피 한 모금 음. 감사해요. 음. 이해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음. 감사합니다. 자왜 파이브소드가 나나 이거 여러분 보시죠 파이브소드 나온거 이 처음에 이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을거예요 음, 안정적인데 어느 순간에 방향의 차이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음, 방향의 차이 이꽃 남의 꽃이 폈죠 음, 꽃은 뭘까요 꽃이 입으면 주로 뭐 결실 같은거죠 어, 아니면 바램, 기대, 어떻게 될거라는 뭐 이런거 근데 지금 이제 어떤거엔 있고 없고 막 이래요 음, 이렇게 뭐야 불일치라는거죠? 불일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지 이 대표적인 싸움, 싸움 카드예요 싸웠다 그래서 뭐 주먹다짐이야 했겠습니까? 음, 욕이나 하고 니, 어. 니잘라네나잘라네 하겠지. 싸 음. 싸우면서 음, 그런 거야. 음. 아이고 카드가 떨어졌어요. 앵그래 내가 나무난데 <웃음> 얘기하다가. 아이고 다음 주긴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흔들렸다는 정말 죄송합니다. 음. 또 유튜브가 이런 게 맛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실수 같은 것도 그냥 다 찍혀 나가는 거지. 녹화라고 해도 저는 편집 을 안합니다 음. 자 보조카드 보겠습니다 보조카드 지금 한국은 저희, 저희 미국이거든요 지금 11시 쯤됐을랑가 한국은 밤이겠네요 12시 됐겠네요 주무 잠면 제대로 주무실려나 음또 소드가 나오네 저는 대충 음,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또, 소드. So 와, 이, 여, 여기는 인정사정이 없네? 음. 이런, 누가? 여러분인가요? 상대방인가요? 왜 듣지를 않지? 사랑한다 해도, 그, 됐잖아요. 듣지를 않네. 그거. 듣지를 않네? 이런. 이건, 이건 그래. 왜냐면 카드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 음. 둘중한 분이 자기 생활에 너무 충실했나? 자기 생활이면 어떤 생활일까요? 음. 밤 생활, 밤 생활. 어. 술 마시고 어울리고 춤추고 리듬에 몸을 맡기는. 음.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이게 연령대가 서른다섯에서 54살인데 미래를 갖다 구축해 나갈 시간에 리듬에 몸을 맡긴다는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네 음 이런 이런 이중 생활을 했었나본데요 남자가 상대방 분이 결정을 내려야 되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린 남자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른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 음. 그런데 이런 관계를 두고 아 솔직히 그래요 이거 이제 그 그냥 그 재미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무슨 라디오처럼 응? 그럼 이런 거 보고서 붕괴하지 뭐, 아니 그럼 그걸 럼그왜만나막 하면서 근데 그거 자기 입장 대보세요 쉽지 않아요 남의 입장이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입장이면 쉽게 말할 수 없어 그런 놈왜만나아 그런 놈인 줄 알았나? 그런 놈이 그러고 그런 놈인 줄 알고 그 영화에서도 봐봐 이이 놈이 나쁜 놈인 줄 뻔히 알아. 근데 여자가 사랑하잖아. 모성애 같은 거뭐 이런 거 쓸데없이 이런 데서 모성애 발동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음,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아니라고 해도 세상에 그게 천지 빽 천지 빽깔이야 많아요 그런 케이스. 그런데도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막 드라마에서도 막장, 막장 많아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쪽팔리다 그러죠 자기가 쪽팔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참피잖아 그럼 어떻게 일일이 다 까? 바닥까지 다 까서 보여는 사람 없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곧 죽어도 자존심인데. 음. 저기, 막. 여성분, 그러고 직업도 괜찮은데? 뭐, 뭐, 뭐, 집이 조금 잘 살아요? 음. 아뭐 집, 아니요 저희 집 그냥 그저 그런데요. 뭐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네. 음, 이 사람보다 나요. 자이더 봅시다. 말이 길어졌어. 음또또또 또, 또, 똑같은 것또 나와. 또 떠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여, 여 여성분이. 어 우리 파랑새가 아니면 어. 둘중 하나는 떠나가고 싶어한다. 지가 왜 떠나? 아니면 이미 떠났을지도. 아니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일수도. 음. 그래도 이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했었나 봐요. 음.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쥐고 있는 거겠지. 어, 저기 뭐야. 그러거든요. 이미 떠나, 떠나서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떠나가고 있거나 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기다리고 있지 않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이 여러분이 몰랐던 이 사람의 비하인드가 있을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음. 빙산의 일각, 빙, 여러분들이 본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그, 그, 그 옛말에 있잖아. 열개진 마다 하는 남자 없다고. 남자의 자랑이 여, 여자 만난 거고, 더, 예, 그리고 더, 더 자랑은 여자 두명 만난, 이런 거라 그러잖아요. 여자를 많이 만날수록 남자한텐 자랑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의 그대의, 일, 어, 그, 그, 그, 얼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고, 마음을 두고 떠나가진 않았을 테니, 음. 아, 그런데도 자꾸 생각나나봐. 또이 사람이 또 박력은 있나봐요. 박력하고 로맨틱은 있는 것 같아. 또수윗할 때는, 같아. 너무 스윗해요. 스윗, 스윗에 목숨 거는 사람, 뭐, 처음, 알았지? 스윗에 목숨을 걸었나? 아주 최선을 다했을 수 있다네. 음, 이벤트 같은 것도 참 멋들어지게 잘했을 것 같아요. 킹컵이 나왔으니, 그렇겠지. 아주 멋들어지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나쁘는 아니고, 나쁘는 아니려니, 그래서, <웃음> 마음이 많이 남아요.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알았나 보네. 맞아. 이 여성분한테 이 남자는요, 평소 자기가 바랬던, 그니까 이 사람하고 좋았을 때, 음, 진짜, 그니까 남자 같고, 진짜 멋들어진 그런 남자. 했는데 그게 나한테만 그랬던 건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고민도 되고 아,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갈등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답을 못 내려요. 뭐, 뭐, 방향성을 모르겠지. 이르, 그, 그, 뭐지? 현실적으로는 간도는게 맞죠. 사람이 어떻게, 뭐, AI도 아니고, 기계처럼, 네, 당신이 한 핫, 딴 여자한테 눈길을 줬으니까, 그럼 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하고 끝입니다. 뭐,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래. 인생 살아보면 다알거야요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어린 친구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어? 야, 너, 꺼져! 막, 너 나가! 응? 꼴도 보기 싫어. 이 삐리리, 응? 막,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렇게 나이 들면, 그, 과거의 경험들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뭐, 이런 거, 나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만났는데 사람이 이래. 이렇다고 해도 버리기 힘들어. 버리기 힘들어요. 아, 그래도 얘는 뭐, 사기꾼은 아니잖아. 아, 얘는 뭐, 그래도 나, 이거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자기 합리화. 그게 무서운 거야. 평생 갈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고민이 되고 힘들고 이미 마음은 떠났어. 마음이 떠났는데도 뭐한 그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부여잡은 그 하나. 생각해보세요. 이 하나 갖고 그 평생을 갈수 있겠나. 평생 갈 사람을 찾아야죠. 사람은 진실해야 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다, 믿음을 다 깨버렸는데 막막하죠 음. 왜냐면 이 사람인자가 그렇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가는 관계가 사람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하나가 무너지는 건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게 불안하다고 어쩌면 그런 불안감이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웃음> 우리 이번 카드 여러분 힘내시고 자기 어, 이거는 이 사람을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한테 한번 되뇌어보세요.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음 이분, 지금 이번 분들은 너무, 응. 사랑을 갈구한다? 응. 사, 저도 사랑 갈구해요. 세상에, 어느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음.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음. 지금 이, 이분 좀 우울하셔요. 음, 되게 우울해. 맘도 아프고 우울하고 음.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음.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고 텐서도 나네요 지금은 이렇게 죽도록 아프고 죽도록 음, 음. 그 뭐죠 그 바람 다 산산히 찢겨 나갔을지라도 내일의 태양은 떠오른다. 라고 하네요. 음, 내일의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 이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 기운 내시고,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려요. 네, 1번, 2번 카드. 주제들이 무겁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 명리학을 좀할줄 아는데요. 제가 이번 달을 갖다가 다 봐, 보고서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오늘의 어, 일진을 보고 아 이제 이런 이런 분들이 많겠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는 다 주제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음, 자. 3번 카드 들어가요 음. 음, 뭘뭘뭘아왜뭘오오 어, 오, 이분 좋은데? 몰라요 카드상 좋아 음. 오이 지금 현재 카드상은 음 카드상은 카드상은 좋네요 뭐 보조카드 뽑아볼게요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서 모든 뭐 시험지가 다 100점일 줄 없죠 80점짜리도 있고 70점짜리도 있고 뭐 정규 1등도 하나씩은 틀리잖아요 그런 답안지 한두 개 틀린 답안지 그 한두 개 틀린 게 뭔가 어디 봅시다 무엇 때문에 항구로 계신지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뭐기분은뭐 어, 뭐 이렇게 지금 카드상에서 아 이런 것 같아요. 아 됐고 집에 치우고 막 이런 느낌? 아 됐어. 나는 치난너 아, 없어도 음.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해. 음. 너 없어 너무 만족해. 여여 여성분들이 먼 이유로 칼을 빼들었네. 음. 칼을 빼들었어요. 아 왜? 너무 만족해 지금. 난너 어, 아니었어. 됐어. 뭐 이러는 것 같아. 어 맞아. 여러분들 저기 막 삼사분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나 보다. 이이 이. <웃음> 이분한테 야 됐고 너 나가 나가 이랬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이이 이 파랑새 분들의 남자분께서 눈치를 보고 있어. 음. 우유부단해. 아, 올 거면 빨리 오든지, 갈 거면 빨리 가든지, 이거 뭐 하자는 거, 안쓸 건지, 쓸 건지, 방향성을 갖다 안정해주니까, 여러분이 짜증이 난것 같아요. 너 남자 맞아? <웃음> 그럴 거면 떼, 떼, 떼버려, 뭐, 이런 거지.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 그,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음, 나름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어, 여성분이, 아, 성격이 좀 뭐랄까, 음, 뒷끝이 조금 꽁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어, 그리고 막 이렇게 지, 뭐지 뭐, 뭐지 그거 큰거 있잖아요. 질질질질 이런 거딱 질색하는 거. 음. 근데 남자가 질질질질 그리는 거야. 이거 모을 것도 아니고 말 것도 아니고 똥을 쌀 것도 아니고 말 것도. 아, 죄송합니다. 아, 똥내겠서딱 <웃음> 그렇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은 어, 망설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망설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다가갈까 저렇게 다가갈까 지금 이 봐봐요 여기 보이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거에 쥐그만 있고 말이 안 움직여 계속 바라만 봐 이거 뭐 하자는 시추에이션 어 짜증나 이거 짜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 이러자는 거지 막 이런거고 또너 뭐하냐 너뭐 이러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다 못해 답답해 가지고 야너 앉을거야 쓸거야 뭐 이러는거지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아요 어, 속을 도대체 모르겠어 이 남자 속을 음, 확실하게 좀 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확실하게 마음을 안 보여주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꿀먹었나? 뭐,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꿀먹었나? 모르겠어 맞아 여러분들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음. 이 사람 속을 모르겠어 속을 알 길이 없어 음, 음. 혹시 이, 이 남자분 뭐야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진짜 회오리가 이어요 어. 이럴까? 그러니까 머릿 속에, 마음 속에서 막 돌아가, 막뱅글뱅글뱅글뱅글 고백할까 말까, 뭐저 저거, 저거, 막 달려가고 싶고, 막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지혼자서 그냥 진짜 성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우 답답해. 결정을 결정장에 결정장에 매사에 그럴 거야 결정장에 뭘 하나 사더라도 뭐 음식점을 가더라도. 야, 짜, 짜장면 짬뽕 둘중 하나잖아 어, 뭐, 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 먹고 그 짜장면 짬뽕 고르는데 막 10분씩 걸려 음, 고민하는 거야 아고민데두개다 뭐, 시키면 되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미친다 여,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짜증, 짜증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짜증났어. 짜증났어. 어, 짜증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야 우리가 넥스트 스텝으로 가잖아요. 응? 근데 지금 그 중간에 걸려있는 거야.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응?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무슨 뭐지 얼음이 렇게 된거지 좀더 나은 미래를 봐야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 맞아요 음. 뭔가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딱 가서 막혀 버린 거야 어. 자기의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 그그 그 뭐지 전에 그그 그 드라마 하나 있었죠 그 뭐지 그, 그게 그 김수현 나오는 거아 해를 품은 달 어, 해를 품은 달에서 그, 그 형이 한 19회인가 20회에서 그러잖아요 전화는 무엇하나 잃으시려고 하지 않고 뭐 어, 하고서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잃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음. 이 사람은 뭐야? 뭔가 하나는 내려놔야 될거 아니야.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럼 둘다 먹던가? 그렇게 되면 또 남을 버릴 거 생각하고 돈 아깝잖아. 뭐 이러는 거지. 그 얼마나 된다고? 음. 맞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이게 이제 채널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더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음,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이 있을 확률이 높아. 그니까, 러 경제적인 것에서는 여성부들이 갑이지. 음, 근데 갑지를 못하네, 갑을 갖고서. 왜 갑을 갖고서 을로 살아요? 음. 맞아, 지금 결정할 단계에요. 결정할 단계인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금 어울려서 놀아요. 왜냐면 답답하니까, 아예 모르겠다. 아, 나 그냥, 난 나, 나 나가서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올 이런, 이런 거예요. 어. 왜냐면 얘가 정해, 정하지를 않으니까. 얘가 안 정하면 본인이 정해야지. 음. 본인이 정해야지. 좀 긍정적인 방향을 갖다가 모색하는데, 아이씨, 제가, 제가 저번에 그 뭐, 뭐, 2번 분들 카드에서 그랬나? 1번 분들 카드에서 그랬나?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고. 음 여기 애 나왔네요. 응. 음, 얘는 애네. <웃음> 이게 답 나왔는데? 답 나왔는데?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 이 사람하고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음, 개 중에는 이분이, 음, 이분이 양손에 떡을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음, 개 중에는. 여기 음, 나오잖아. 개 중에는. 음. 근데 다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게 제네랄인이니까, 어, 정미호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어. 꽤 있다. 어, 뭐둘중 하나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열의 두세 명은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이 여, 여성분은 양자택이 하고 그럴 만한 그, 뭐지, 그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바운드리가 뭐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레벨이 조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레벨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 음,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손에 떡을 쥐고서 그러니까 이게 못 움직이는 거야. 어디로 갈까. 왜 니가 왜 니가 그러니. 아, 짜증나. 아 죄송합니다. <웃음> 내가 짜증이 나서 그래요. 왜왜지가 이 여성분들 성격 참 좋으시구만 분명해요 성격이 너, 너처럼 너 그렇게 우유보단 앉을까서 중간에 딱걸쳐하는 성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애카드가 딱 나왔지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감정기복도 좀 있어요 감정기복이 있어 좀 기집애 같아 마, 이게. 말타말 탔는데, 성, 이게 이거 이게 겉으로 볼때 이게 좀 남성적이잖아요. 근데 안은 아니야, 안은 아니에요. 감정 감정 기복이 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감정 컨트롤 못 하잖아요. 딱 그거야. 그러면서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더 짜증 나지.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참아줄 만큼 참아주셨네. 음. 근데 왜 결정을 안 해요? 결정 결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걸 새로 계약하는 건 나왔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카드가 나왔을 적에 이 카드를 액면으로 볼 수가 없는 게이 보조 카드를 보면 스토리가 딱 나와. 음. 그리고 제가 이 만세력 만세력 이 절기들 두고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을 확률이 높죠. 금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출을 더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더 쓰셨을 거야 데이트 비용도. 쪼잔하지가 않거든. 얘는 쪼잔해. 아니라고 해도. 자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내놓고서 답을 내놓고 혹시 돈도 빌려주셨어요? 돈도 빌려준 것 같은데? 아직 못 받으셨죠? 만약에 빌려주신 분이 있다면 그거 어, 빌려준 돈 때문에라도 관계를 못 넣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요, 요 지랄하지 음, 더러워 막장이죠. 막장. 더러는 그러실 수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면 순수하게 이 사람이 감정이 조금 좀 복잡한 사람이어서 우유부단한 케이스는 순수한 거고 그게 답답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칼을 빼든 거고 그거보다 또 레벨업 된거 이게 그러니까 레벨업 되는 막장은 이 사람이 양손에 떡을 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레벨업은 이 사람의 양손에 떡인데 한 이게 하나를 팽겨쳐야 되는데 빌린 것이 있기 때문에 팽겨칠 수가 없어 왜냐 그게 발목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어딘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뭐, 이런 거? 아, 제가 너무 손을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죠. 음, anyway. 그런 거죠. 음. 그니까 스토리가 네 개로 되는 거예요. 음.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면. 음. 그런 거죠. 근데 그 빌려준 돈을 이 남자가 어디다 썼나? 흔청망청 썼겠지. 음.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 짜증나고 막. 주변에 말도 많아요. 구설 구설 수도 나왔어. 구설도 꽤 많아. 자, 그러니까 케이스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맥락은 비슷해? 음, 맥락은 다 비슷해요. 자, 3번 카드, 어,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진 않겠어요. 음. 그렇지만 한번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시기가 돼서 어느 정도 본인의 결정에 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쵸? 음. 해피 엔딩이 아니어서 참. 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도움이 안 됐어도 좋아요 좀눌러주쌩내 카드 아니라고 쌩하고 가지 마시고. 음.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자 마지막 4번 카드 손톱이 하나 부러졌어요 멋나니 <웃음> 감칠까 이렇게 이쁜 응. 것만 보여 드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장난해서 <웃음> 보기 싫었었던 분 네, 마음의 돌을 제게 던지십시오 자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들어갑니다 자 아이고 힘드시다 이래 지치셨나 잠시 쉬어가시는 르 건가 아이고 이분은 진짜 노력파네 음, 노력파 노력파 <웃음> 혹시 <웃음> 요즘은 뭐 이혼하는 게 그렇게 흉은 아니에요. 한국의 이혼일이 뭐 50%인데 뭐둘중하나는 이혼했는데 그게 무슨 흉이겠습니까. 뭐 백세 시대에 안 맞는데 그백살까지 끌고 가봤자 서로 스트레스고.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세강경기 보고 사는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이분들. 음. 한번 아픔이 있으신 분도 있지 않나 아이가 있으신 분도 있겠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 음, 이분 머리가 좋을 것 같아 음, 머리가 좋다 투쟁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학구파 어, 자기 일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나오네요 카드는 음. 보조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웃음> 보조카드 나라못 때문에 음. 이 상대분하고 <웃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의사소통을 해보기 위해서 음그 뭐죠? 감정을 갖다, 자신의 감정을 잘게 누르고 왜냐면 말하다 보면 욱하잖아 그러니까 죽방한한테 날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잘 음, 조정을 하고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친착하게 대화를 해보고자 했을 것 같아요. 음. 아, 눈앞에 있으면 만나요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카드상 그렇게 나오네요. 음. 여러분들이 그 대화로서, 문제점들을 대화로서 풀어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웃음> 아, 어, 여러분들한테는 좀 박수 좀, 좀 쳐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인내력 갑인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나. 음. 애쓰지 않았나. 근데 대화가 끝, 끝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참다, 참다. 음. 맞아요. 대화, 얘기하, 이제, 이게, 이제, 여, 어, 우리 파랑새 분들은, 좀 이렇게, 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음? 그런데 아, 아 이거 제, 제가 아는 사람의 경우인데요, 음, 제 친구가 남편이 네, 허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음, 그래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잔소리를 안 해. 막딴 사람 같으면 머리채 뜯고, 야, 육도 문자 나죠. 이개 찾고, 소 찾고, 다을 죽여버려, 이새끼막그면서 이런데, 그러질 않고, 늦었으니까 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번, 두번 되다가 한 3년쯤 갔을 적에, 그 친구 남편이 새벽 3시 반에 들어왔대요.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엄마들한 들어왔는데, 어, 일어나는, 야, 일어 좀 나가, 일어 좀 나가. 술 마셨으면 자. 음, 이제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애들 자니까 주변 사람들 음, 지금 새벽 3시 반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받아 하지 말고 일찍 그냥 곱게 자라. 일찍 자. 술깬 다음에 얘기해. 이랬대요. 그때만 남편이 그 친구를 익켜 세운 거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단 일어나, 일어나. 너는 왜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해? 다른 집은 남자가 이렇게 3시 반까지 허구헌 날술 마시고 들어오면 여자가 어? 욕도 하고 어? 때리기도 하고 잔소리한다는데 왜 너는 안해? 너나 사랑 안해? 이렇게 얘기하더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어,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안 마실 거야? 그때만 남자가 거서 대꾸를 못하는 거지 안 마실 게 아니거든 왜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마시지 말라 해서 안 마실 거면 마시지 말라 그럴게. 응.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마셔라 말라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그거 나쁜 거라는 거 애들도 알아.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네가 그걸 갖다가 누군가의 그 오다이에서 움직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거 아니잖아.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냥 얌전히 자. 그때 이후로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얌전히 자더래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식으로 평화롭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안 해. 음. 여기 이제 의견의 대립이 나왔지만, 의견의 대립이 될 때도 항상 침착하고 균형 있게 인내를 해가면서 대화를 하지 않았나. 방금 그 친구의 예처럼 화가 난다고 자기 감정 그대로 폭발하지 않고 대화로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예를 든 겁니다. 음. 꼭 대립이 있다고 해서 막 물건 던지고 욕, 육두문자 날아가고 해야지 대립은 아니거든요. 음. 진짜 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 노력한다는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 음. 그, 상대방 분이 좀 감정 표현이 애 같죠? 음. 감정 표현이 애 같아. 자기, 자기 것만, 음, 자기 것만, 어. 내 것만 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어, 우리 파랑새가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어, 노력할게, 개선해 볼게. 이게 아니야. 아, 어, 야, 너, 나는 너가 이래서 싫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네가 네가 나좀 봐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지. 어 짜증. 어떻게 남녀 관계에서 일방적일 수 있습니까? 그럼 난속 터져 죽는데? 너 마음 편고너 마음 편하려고 내, 나는 속 터져 죽어도 돼? 뭐, 이런 거지. 어우, 짜증. 여성분들은 그, 이 사람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음. 실망을 많이 이이 이, 이분들이 상대방 분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네 음, 실망을 많이 했다 또또 또 의견 대립이 좀 많았던 것 같았고 대화가 안 됐어 이분하고는 음, 계속 그 뭐죠 밸런스를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네요 왜못 뭐 때문일까 계속 맞춰줘야만 되는 관계인데 왜 이렇게 계속 참았을까? 화 우라병이 났는데 화병이 날 정도 화병이 났는데 화병 났어요 이분 음, 화병 났어요 이게 지친 거도 되지만 이게 부 저기 막 역방향으로 보면 화병도 아픈 거거든 지치고 이제 몸에 안 좋거든 화병 났지 왜냐하면 이 카드를 긍정적으로 본이 카드는 부정적인데 더 부정적인 거지. 음. 지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이 사람이 이 카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음. 이 카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애그림 있죠 혹시 아이때문에 참았을 수도 있지 음. 결혼했을 수, 수 있죠. 아니면 동거 중이거나 응? 아니면 어, 이 분한테 아이가 있는데 이이 이 지금 사귀는 분을 자, 그 아이도 알아. 그러니까 아이 보기 챙피하니까 응. 그거를 감추려고 다 참았을 수 있죠. 나 하나라면 내가 책임질 게 없다면 안 참지. 근데 이말 그만 참아야 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음, 왜냐면 엄마가 또한번 헤어지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다든가, <웃음> 아니면 아이한테 어, 흉한 꼴을 갖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슬퍼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의 아빠니까 그럴 수 있고, 음. 어 그거는 이제 조금 좀 헤비한 케이스고 그냥 라이트한 거는 뭐두 분이 사귀는데 이게 많이 참아져 왔다 많이 참아 참아왔다 음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이 참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참은 거겠지 뭔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대화하려고 애를 썼고, 음, 대화하려고 애를 엄청나게 썼어요. 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름대로 할건다 했어. 여러분 진짜 할거다 하셨어요. 음, 정말로 너무 힘들, 지금, 그렇잖아요. 타로가 이 카드를 뽑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다 내용이 다르게 나와요. 어, 다 다르게 나와. 지금 이분한테는 계속 참는 카드밖에 안 나와. 계속 참아요. 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참아야, 되는 음. 이, 이거보다 이더 막장을 해드릴까요? 음. 더 막장? 남자한테 돈도 줬네. 그더 막장이야. 최고의 막장이지. 이렇게까지 찾는데 돈까지 준다는 거는. 음. 돈못 돌려받아요? 음. 돈 준다는 카드가 안 나와. 그, 그걸 갖다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저기, 극소수겠지만 돈까지 준 사람들 더 주지 마세요. 솔직히, 어, 돈을 조소의야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글도 있으면, 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데다 쓰세요. 이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이여이 이 카드에서는 여서, 여자, 여 여자 우리 파랑새 분들이 계속 참고 인내하는 것만 계속 나왔어요. 그 남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 근데 이만큼 참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개차발이겠 내는 거지. 여여 여러분들의 카드로 그 사람을 추리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 썩어 문드려질 정도로 참았는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다거나, 뭘 출장 가갖고, 이제 가뭄에 콩나물 듯이 보는데, 그나마 대화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경우는 진짜, 음, 희박하고, 음, 희박하고, 왜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혼자 있는 여자예요, 저기거든요. 전형적으로 혼자 있는 카드예요. 자 이렇게 끝내면 여러분들이 우실 것 같아요, 음, 울고 계실 것 같아. 실제로 울든 마음으로도 울든 어떻게든 울고 계실 것 같아. 그 사람 근황 체크. 여러분 그분 그뭐 푸샤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나? 어디서 기동량으로 들으시나? 이거 또 나왔어. 그것도 힘들, 그것도 지쳤잖아요. 이제 귀동영 하는 것도. 귀동영 하는 것도 이제 힘들잖아. 자, 저기 막, 너무 우울하니까. 오. 어디 봅시다. 이게 뭔지. 이동량으로 뭘 들었는지 알겠네요 음. 이분은 이미 <웃음> 헤어져, 헤어지고 기다리고 있는게 아니었었나 음. 아니면 헤어져라고 딱 자르지 않았어도 뭔가 뭐지 그거 있잖아요 헤어져라고 딱 자르지 않았어도 이 싸우고 나서 좀 냉전 뭐 이런거 냉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저기 하는데 이분,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다른 여자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동량으로 듣고서 지금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거 아니어도 썩어 문드러질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네. 누군가 하나가 생겼, 생겼나 본데요? 아니면 본인이 생겼던지,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던지, 아니면, 에, 어, 둘이 사강이 삐걱삐걱해서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했는데, 어, 저기, 막, 상대방의 근황을 체크하다가, 어, 귀당량이든 눈동량이든, 하여간 뭔가 얻어들었는데 딴게 생긴 거야. 뭐, 이런 거든지. 둘중 하나에요. 음.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상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낄 줄 알아. 그리고 어 굉장히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요. 음 배려해. 그러니까 이성적일 때는 이성적이지만 그...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거지. 음,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정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음,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 멋있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긴 거라면 저는 그쪽을 더 추천하고 싶어요. 이 과거의 연인보다. 만약에 기다리고 계신다면, 음, 기다리지, 않, 기다리지 않는데도 기다려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기다려, 왜냐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기다려지는 케이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말해드리는 게, 어, 이거 여러분들이 보, 보는 거니까, 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말씀해드리는데, 정말로, 어, 뭐, 기다릴게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기다려지는 어, 끝이 끝났는데도 이끝 기다려지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인연보다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인연이 있어요. 지금 이 기다릴까 말까 기다릴까 말까 어, 새로운 인연이냐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지금 고민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다른 사람이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일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생겨서 고민하는 케이스에 더 응원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 좋은 사람이니까 음. 여러분들이 나쁘단 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좋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에 저는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빠이.